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 입니다 어, 어느새 새해죠 인사도 뭐 이렇게 자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새해에는 최대한 자주 인사를 드리고자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안 돼야 될텐데 그죠 오늘은 앞번에 올려 드렸던 일반 분양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오늘은 그 2편으로 어, 청약통장을 우리가 몇 년간 금액 얼마를 어느정도 이렇게 넣어야 또 되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여기 체크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요 음 어, 여기 국민주택 1순위라고 되어 있죠. 어, 우리가 이렇게 어, 요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 아파트 이름을 보면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내려보면 또 어떤 주택이 있냐면요. 민영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어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막 나라에서 짓는 겁니다. 공공으로. 주택공사나 뭐 이런 데서 어 이렇게 뭐 하청을 준다든지 이렇게 짓기도 하고 뭐 직접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국민주택규모. 민그 다음 아까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걸 민간 이제 민영주택이라 하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할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가 있잖아요. 청약하는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어, 통장이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에 그냥 돈다 넣어놓고 12달 경과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12회 이상 이렇게 횟수를 나누어서 납입을 해야 돼요. 균일한 금액은 아니라도 어쨌거나 횟수가 12회 이상은 납입돼야 되는 걸 충족해야 되고요. 이것도 뭐 과열이 될 만한 조짐이 있다 그러면 그두배인 24개월로 연장을 또할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여기 보시면 수도권 외 지역은 그냥 통장이 6개월 수도권 외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 납입은 6회 이상 나누어서 납입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12회까지 이렇게 연장을 할수 있다고 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통장 가입이 2년 이상은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입하는 것도 24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엔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이 뭐 누군가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 세대 몽땅 5년간은 청약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죠그 청약 위축 지역도 있거든요. 여기는 막 계속 미분양이 사이고 미분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분양을 계속 그냥 융단폭격으로 해대는 그런 지역들이겠죠. 거기는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렇게 기한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국민주택 2순위는 당연히 이건 1순위가 아닌 사람을 2순위로 보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민영주택 1순위는 이건 아까 민간에서 그냥 건설해서 분양하는 그런 거라고 했죠. 85 초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이주택 이상 소유세대한테는 안 된다고 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통장 가입 1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예치기준금액은 우리가 통상 85제곱미터까지는 통장금액이 얼마일까요? 300만원 잘안 쓰입니까?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 102제곱미터까지는 통장금액이 600만원 그 다음에 135제곱미터까지는 통장금액이 1000만원이고요 1500 이상을 넣어놨다 전평형 제한이 없습니다 통장예치기준금액은 그렇고요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이주택 그런 경우에도 어, 이런 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민영 1순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토지임대주택을 얘기할 때는 이주택이 아니라 1주택만 가져 있어도 안되네요 그러면 무주택이어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청약과열이 우려될 경우에는 1순위를 24개월로 늘릴 수 있다고 라 되어 있고요. 수도권은 원래 1년이었죠. 수도권이.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배치기준금액 마찬가지로 300, 600, 1000, 1500 이렇게 금액 충족하셔야 되고 어, 과열될 경우에는 12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는 또는 청약과열지구 소정대상지역이죠 이런 때는 2년이 경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치금액도 마찬가지로 300, 600, 1000, 1500 이런 요건 각 평형별로 충족해야 되고 2주택 이상 가진 그런 집 세대에서는 아예 청약자격이 없고요. 세대전원이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되고 1주택인 사람은 뭐 이렇게 당첨되고 나서 입주 후에 6개월 이내에 원래 있던 집판다는 그런 약정서 써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음그 다음에 위축지역은 1개월만 지나면 당연히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게 돼 있네요. 민영주택 2순위 마찬가지로 1순위 아니면 뭐 2순위죠. 그죠. 근데 이게 참고할 만한 사항은 청약, 주택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됐어요. 근데 바닥 1층이 돼서 포기했어요. 포기한 사람 포함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은 유제지역, 투기가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얘기하겠죠. 그 안에서는 1순위로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없고 2순위로만 가능합니다. 당첨됐다가 포기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무주택이에요. 그래도 1순위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일반 분양에 당첨된 적은 없지만 관리처분이 난 그런 조합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을 받았다. 당첨자로 간주되고 똑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무주택이어서 하나를 이렇게 자격이 돼서 샀고 내 이름으로 사업계획 그 인가일 당시에 입주 대상자였다 내 이름으로 조합원 그걸 하나를 신청해서 당첨된 걸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른데 넣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여기 청약통장하고 뭐 보유기간하고 이런 정도만 짧게 우선 살폈고요 이건 제가 시리즈별로 체크리스트를 다 훑어드릴 거예요. 어, 초롱소장은요 어, 이제 유튜브 장비를 정말 업그레이드를 다 했습니다. 도명도 완전히 뭐 스튜디오급으로 하나를 샀고요. 카메라도 이건 무슨 완전 뭐 가수들 스튜디오에나 쓸만한 그런 걸로 장만을 했고요. 카메라도 그냥 손이 좀 가격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유튜브를 들어보더니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웃음> 냉큼 냉큼 그냥 전부 주문 사이트에 링크를 다 해가지고 돈을 자기가 보내가 사주면 내가 너무 감사할 텐데 엄마 보고 다 입금을 하래요. <웃음> 그럼 그래 입금해서 날라온 또 제품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몰라가 완전히 점점 긍긍하다가 아들하고 원격으로 아들이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아이고 너무 대단하고요. 정말로 요즘 젊은 청년들은 참 똑똑하다 싶습니다 뭐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우 어,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분당에서 부산에 있는 엄마 컴퓨터를 떡주부르듯이얘가다 설치를 해놨고요 <웃음> 근데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내용들은 제가 간혹 간혹 정확하게 못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고요 대표적으로 어, 그저께 전화가 한통온게 있습니다.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려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한참 찾아야 돼서 혹시 요 방송을 들으신다 면그 사모님께 드리는 답변이에요. 어, 조합은 입주권을 권리가가 어, 5억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조합은 분양은 3억짜리를 받았어요. 2억을 돌려받잖아요. 청산금으로.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제이 구역에도 그런 101B 타입 매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청상금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걸. 그런 경우에 소장님 나중에 입주할 때쯤 내가 돌려받은 이금은, 이 금은 요 돈은 양도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이런 질문 전화를 주셨던 적이 있어요. 어, 그때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으로는 어, 사모님 그거는 조합에 양도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냅니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답변을 드렸었어요. <웃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소장님 저는 이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도 그건 세금을 냅니까. 관리처분 전에 2년 이상 보유했고 그래서 입주권이 돼서 요거를 입주권 상태로 팔면 그건 비과세잖아요.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인갈 이전에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했고 양도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고 그 입주권 하나만 있으면 비과세거든요. 맞죠? 9억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9억이 넘으면 물론 고가주택 그 금액을 계산을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1주택인데도 나머지 를 세금을 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도세는 내는 걸로 압니다. 라고 답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었어요. 그런데 근데 오늘 이제 배웠어요. 양도는 양도 당시에 고집이 하나만 있었다 하면 그렇게 조합에 청산금을 돌려받은 그것도 조합에 양도하는 걸로 보지만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됩니다. 일주택이기 때문에. 집을 나누어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누어 팔지만 집 하나를 그냥 파는 걸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명쾌하게 오늘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만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짧은 유튜브를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 오늘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그 사모님이 제 구독자라 믿고 <웃음> 이렇게 답을 먼저 드렸습니다 어, 늦은 밤인데요 어, 유튜브가 도움이 되신다 하면 필요한 건 취하시고 애매하고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사람인데 어찌 다 맞겠습니까 아, 그런 건또 이렇게 뭐 전화로 또 서로 통화하면서 정정해도 되고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아닌건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벽까지 듣고 계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전화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된다 하니 또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도 벌써 시간이 늦었는데 너무 새벽 늦게까지 듣지 마시고 내일 들으셔도 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